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구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여기는 트론을 만든 어, 창업자이기도 하면서 후오비의 고문으로 있다고 라 하지만 실질적인 CEO로 봐야 되는 어, 저스틴 썬의 공식 트위터 계정입니다. 어, 팔로우 수가 343만 명이 있는 이곳이 어, 정식 계정이고 다른 것들은 이제 가짜 계정들입니다.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어, 12월 그 29일날에 어, 그 후업비 글로벌 거래소에서 파이네트워크를 어, 메인넷이 오픈이 되게 되면 상장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라한것 대비해서 그 이튿날 바로 어, 이 날에 이제 거래가 개시가 됐습니다. 어, 거래가 개시가 됨에 따라 어 파이 네트워크 팀에서는 10월 29일 공식적으로 어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이제 공지를 어 띄운 바가 있죠. 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어 상황에서 저스틴 선에 좀 약간은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 파이 네트워크를 이제 그, 상, 그 거래 개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와 같은 공지도 같이 띄었죠. 다음 날인 어, 코어 코인, 코어 다오의 잠재적인 메인넷 출시에 대한 커뮤니티 발표라고 되어 있고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 코어 다오의 상장 검토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파이네트워크와 유사한 어, 거의 동일한 글로 이렇게 또 서포트팀의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어 코인도 이제 그 메인넷이 거의 가까워졌다 라고 최근 인터뷰 상으로 나와있으니 코어 코인도 이제 상장할 의사를 내비친 거죠. 근데 여기에 따라 좀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총세가지의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좀 보시죠. 9시간 전에 이와 같은 글이 올라옵니다. 어떤 코인이 가장 큰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 어, 비교 예시는 파이네트워크와 코어다오 두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어, 여기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11,477분이 투표를 하셨고요 72%가 파이네트워크가 가장 많은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고 라 투표를 했고 28%가 코어다오 라고 이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약한 8,000명 정도가 파이네트워크, 나머지 3,000명 정도가 코어다우를 선택한 을 셈이죠. 어, 여론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어, 커뮤니티 규모, 면에서, 규모 면에서는 파이네트워크가 확실하게 월등하게 우위에 있습니다. 예, 다음 예, 질문 어, 코어다우를 후비 글로벌 거래소에 리스팅을 할까요? 라고 하는 어,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 파이네트워크 결과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코어다오에 대한 리스팅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답한 것이 61.3% 그리고 노라고 답변한 게 38.7% 로 호비 글로벌 거래소에 코어다오 코인을 상장하는 것은 좋다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투표는 4,258분이 투표를 하셨고요. 약 2,400분 정도가 투표에 어, 예스의 표를 던진 겁니다. 네, 다음 설문조사, 이게 고민거리가 좀 많이 이제 고심을 많이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어, 많이 느낍니다. 어, 이건데요. 어, 파이 토큰 커뮤니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피드백 투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 좋은 목록을 작성했다고 라 생각되면 투표하고 알려주세요. 당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질문이 이겁니다. 파이토큰을 상장을 시킨 것이 좋은 결정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투표에 1389분이 투표를 하셨고요. 4,900분 정도는 좋은 결정이었다 라고 이렇게 한 반면에 2%가 조금 넘은 NO라고 답변한 것은 51% 5,100분 정도는 파이토큰 상장은 좋은 결정이지 않았다 어, 좋은 결정은 아니었다 라고 이렇게 투표를 던진 겁니다 어,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결과값은 왜 이렇게 된 걸까 거의 뭐 비슷비슷하기는 하지만 어, 1 0월 26일 날에 커뮤니티 발표가 있었을 때 이때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메인 네트워크가 업그레이드 되면 정식적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 파이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상장 검토를 받게 됩니다. 자 또는 우리는 파이코어 팀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연락을 컨택을 취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했었으면 상당히 어, 좋은 평가를 어, 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공시만으로도 개인적으로는 좋게 평가를 하기는 했었어요. 자 그런데 3일 후에 1 0월 29일에 이렇게 거래가 개시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무단 상장을 어, 한 것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네. 어, 이러한 투표 결과가 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어, 어, 사무 공지와 1 0월 26일 날 공지와 1 0월 29일 날의 실행은 조금 차이가 있었다. 여기에서 비롯된 어, 결과값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